잘 자란 옥수수 모종을 오늘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. 봄밭으로 오늘 이식을 하겠습니다. 모종을 이식하기 위해서 아침에 물을 푹 주고 이제 모종을 한줄한 한 줄씩 켜서 봄밭에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.